장예은 네. 장영은 이 영화 우리 부부 가정해 주신 딸. 얼마 됐어요? 태어난 지? 역시 보인. 네. 오늘 <웃음> 성경도 같이. 네. 앞으로 다시 다가오세요. 하나님 오늘 예은이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름처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쓰임 받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머물러 있는 생애주 앞에 아름다운 귀한 딸로 살아가는 평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같이 축하하시겠습니다.